나는 지금 인도에 있다. 여기 오기까지 절차는 매우 복잡했지만 공항에서 심카드도 무사히 개통했고 네, 저기서 심카드 살 거거든요. Hey, get a get a SIM card for a uh... passport please. The price is 10 dollars. Include 1.5 GB every day calling is free with the deal. 아, 달러 내는데 루피로 잔돈 주네. 아무튼 끼워넣는다고 바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핀을 얘기를 하면 액티베이트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날도 밝았으니 진짜 인도를 느낄 때가 왔다 어, <목소리> 거야 Hello, welcome to India, you want to taxi? Uh, no, thank you Namaste Namaste Welcome to India, Madam Ah, uh, thank you w o u d like to go to b a h a r g a n j h h yeah, w e l 450 rupees It's the same price, this is over same price, you can see the price Yeah, it's okay uh, to... I, I'm g o i n g take o t a metro, so it's okay Here, here, not this space 한번 잡히면 호구되는 건한 순간 No, thank you, it's okay Oh, 어, 힘들어 국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걸어간다 아 저기네 바로 야야 야, 생각보다 빨리 찾았는데 응. 저기 빨간색 메트로 공항 라인 바로 찾았습니다 야 그래 봐 저기 있다 이거. 아직 개통이 안 돼서 미리 받아놓은 지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와 근데 지금 6시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후덥지근하면 완전 대낮에는 못 돌아다니겠는데? 아 근데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지금 마스크를 쓴 사람 반, 안쓴 사람 반 이래가지고 써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벗고 다녀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 안에 있어 그만. 일단 티켓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델리 뉴델리, 예 16년 17년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찌 목적지로 가긴 가는데 아 이거였구나 때로고 가 립샤 아니야? 야 되게 노답이네 하하 <웃음> 야 진짜 웃기네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야 얘네도 어떻게 지나가냐? 야 이쪽이 더 노답인데? 야 이거 어느 세월에 갈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이미 이런 걸 알고 와서 그런가? 특히 타격감은 없습니다. 네. 이게 그 여러분들이 말하던 경적 소리와 그런 분위기와 그런 공기였군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네. 네. 네. <목소리도> <뭐야>, 갑자기 리스크처럼. 이 디스크가 인사. 아, 오케이. 이 가지고 무슨 퍼미션 받으라고 그냥 응? 차도 써야. 차 h 이요안녕 a 세요 마. This camera not open. 아, okay. <웃음> Last camera. 아, okay. The front. From You're South Korea. s o u t h k o r e a How long in India? It s just the first day. Welcome to India. Yeah, thank you. <웃음> So how long a you staying here? One month? a ah, yeah. long time. Yeah, yeah. So what are you doing, one month? One month? Yeah. Um, one of the men said, like, there is a permission to go into the uh, Arugansi. Yeah? So, oh yeah, uh, my child. 그들의 수법은 대충 이렇다. 우선 내가 갈 목적지에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며 특별 허가 없이 못 들어간다느니 내가 예약한 호스텔이 취소됐니 딴그짓말을 치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곳으로 돈을 받고 다시 예약을 해준다는데 당연히 예약이 될 리도 없고 돈만 날리는 그야말로 악질 사기 수법이다. 시 뭔가 사기 같은데 카메라 끌어는 것도 그렇고 이가뭔다 <웃음> Excuse me, can I just tell them the directly? Yeah, h e l l o Yeah, yeah uh, I booked one night from today to tomorrow under Heijing. My booking is canceled. Oh, um, well, uh, then I'm going to look at other hostel then. Uh, okay, That, that's okay, that's okay. Then, then I'm going to handle the other hostel then.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Now, where do you want to It's okay. Yeah, just, I, I call my friends and it's alright. Yeah. I don't need your help. t h a n t h a n k o 이 이런 봉변을 당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의 계기로 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다. 아 진짜 간만에 전투력 상승하네, 어씨 오자마자 초압이 <웃음> 아무튼 4 0도로 웃도는 폭염 속에 드디어 미리 예약한 숙소로 왔다. 여기라고? 이름이 다른데? 아 어, 어, 저기, <웃음> 저기라고. 잠시만. 되게 뜬금없는 곳에. Excuse me, I'm looking for a s p r i n k l e s hostel. They're upstairs. So thank you. 이 호스텔이 다 뭐야 이거만? 미쳤 네, 4 0도는 지금. 여깁니다, 여기, 입니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 사람들이 널브기져 있었다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 너무 이른 시간에 와서 그런가? 당황한 사발이 하긴 했는데 다행히 인도 개화는 보통 오전부터 체크인이 가능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작업할 겸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뭔가 영화 같다 인도 영화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여기서 보니까 되게 장남감 같네 내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여행자들의 거리라는 빠르간지 인도 여행의 시작이자 끝을 보내려는 여행자들이 모이고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인도의 날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 어머 세상에 쓰레기 어머 머 안녕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건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너무 정신없어서 오래 있을 곳은 아니라고 느꼈다 지금 로컬시장 온것 같거든요 시장은 뭐 어느 나라를 가나 다 비슷비슷한 거 같고 그냥 파리가 많네 여기서 뭔가를 사먹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 이게 만약에 포디였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 껐을걸 지금 오만 냄새가 다 섞여가지고 지금 오. 저게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소똥인가 야 그러게 땅만 쳐다보고 간다는데 진짜였네 땅밖에 못 쳐다보겠다 지금 암튼 제 앞은 약간 이런 식이고 어머야 이닭 봐라 에이. 보통 길어봤자 3일만 있다 바로 다음 여행지로 간다던데 시간 남아서 <목소리> 뭐 소리야? 나는 어쩌다보니 여기서 5일을 지내게 된다 똑같던데 나쁘지 않은데 샤워 헤드가 없어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뭐 이정도면 소소한 데 나쁘지 않아요 <웃음>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다고 장난치나? <웃음>